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꼬입니다. 변박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의 무늬가 있어 소리줄을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 벚꽃나무 밑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마무리 인사 희귀한 강자는 마무리 인사를 하지 않으면 쓰러뜨릴수 없다. 마무리 인사는 HP 게이지 위에 표시된 인사 마커를 전부 제거해야 가능하게 된다. 그렇군. 자 새끼로 어, 모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가기 전에 이 녀석들 다시 괴롭혀야지. 손 풀고 가보도록 하죠. 아, 아, 손 풀, 손풀 다가 내가 당하 겠어？어, <웃음> 어허... 저쪽 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얻질 못했어요. 음. 이쪽이 길이었나? 여, 여기는 길이 아니야 확실히. <웃음> 어,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저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열로 가봅시다. 아, 저 대포녀석한테 들켰네요. 뻥! 인살마크가 확실히 떠야지만 저게 되는거요? <웃음> 인살마크가 안뜬 상태에서 먼저 공격을 해버리니까 인살이 안 돼버리네 아, 저기로는 어떻게 갈까요? 이 다리가 끊겼는데? 내가 어, 아닌가봐 저쪽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저기에 뭐가. 저 나무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되는 건가? 이쪽이 그런 길이 아닌데? 맞나? 저쪽으로 가봐야 되나? 아니, 길이 이게. 없는데 일단 애들 무시하고 오니규브랑 싸운 곳이고 말이죠 저맨 이로 가야 되나? 아이. 왜꽂혀 <웃음> 이게 죽었어 <웃음> 아! 저쪽인가? 이쪽인가 본데? 어? 아니 아니 안, 안, 안 열려 아, 띄었어야지. 쳐. 아, 어이차. 리치가 기네. 이쪽보다 약하다니 아 이쪽이구나 여긴 뭐지? 아 이쪽에서 안 열린다고? 그럼 어느 쪽에서 열어야 되는데 어어? 어. 올라갈 수 있니? 이거? 어 올라갈 수 있다 길이 어디지? 저저 잠깐 저거 너무 궁금해졌어요 어어 <웃음> 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못 올라가겠지. 일단 한잔 먹고, 내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올라갈 수는 없다고. 어... 길이 이상하게 돼 있네. 무조건 불상으로 저 반대쪽으로 가야 되네. 여기 다리가 있잖아 그리고 아 있죠. 아 어, 듣는 거 봐. <웃음> 눈 감고. <웃음> 에헤헤 <웃음> <웃음> 왜, 왜? 왜 귀엽지? <웃음> 이 모습이 왜 이렇게 귀엽지? <웃음> 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웃음> 소금? 소금을 구해야 된다? <웃음> 이 녀석이 강해보이는데? <웃음> 하아! 어? 총을 쏘잖아? 이빠 음, 아이템 그냥 가죠. 일단 진행을 해야겠어요. 파밍은 나중에 하고 전에 파밍 영상도 찍었으니까 그냥 궁금한 데또 가봐야 돼 없어 아무것도 응? 여기 괜히 이거 있는 거 아닐 텐데 뭐지? 어? 까다시로 원숭이 뭐야? 오케이, <웃음> 원숭이 아, 일본이지, <웃음> 일본이지. 참, 네, 원숭이가 당연히 있어야지. 사람 죽어있냐? 뭐야? 또 있어? 오. 어, 스킬 포인트 와. 알겠. 응? 응? 이신? 아이베. 오, 세키로가. 오, 세키로 그래요. 그래요. 나이프는 네미도무요 고앤츠라와 도코카데모 하이리곱음 키모키디가 키디모 도키니 세키로 키워메타까? 뭘요? 음 마다 다리누아 세키로요 사라니 키아다 썰어버리겠습니다 그냥 메타까 마세히로 아주 그냥 다 썰어버리겠어. 이칼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제 칼보다 커 보이는데. 아무튼, 세이브 포인트. 체크. 와, 싸우는 기억도 없고, 수족도 없고. <웃음> 카사시로 많으니까. 요거 바꾸는 거를. 이거 바꾸는 거를 숫자키로 바꿀까? 숫자키로 바꿔서 Q가 안 끼잖아? 안 끼를 컨트롤로 바꿔볼까? 잠시만요. 키 설정 이거를 2번, 3번하고 얘를 1번으로 해버리는 거야 공격, 키보드에 할당 없음 의수 닌자 도구 사용을 컨트롤로 하지 말고 Q로 바꿔버리는 거지 중복된 설정이 있지 튕겨내기 아 저거 말고 앉기. 앉기. 웅크리기를 컨트롤로. 왜냐면 보통 FPS나 TPS 게임에 하면은 캐릭터 앉는 키가 C키 내지 컨트롤 키란 말이죠. 이게 좀더 자연스러워.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겐. 시프트는 당연히 달리는 것이고 앉는 키는 이거니까. 그리고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웃음> 왜 그랬을까? 휴식을 해줘? 휴식 안하고 그냥 갈뻔했네 아무튼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직 이야기 진행은 많이 되진 않았으니까 줄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닿나? 닿겠지? 어, 닿네. 아이템인데 뭐래? 저 뭐지? 아, 요즘에 이게 게임을 하면서 좀 그걸 해야 되는데, 말을 좀 털어야 되는데, 요즘에 말을 안 터니까, 이게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 이 게임에 있는 상황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이건본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게임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 원래 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이렇게... 게임만 이렇게 주구장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재미가 없네 하면서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이 이게 많아지는 것같아 아무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네? 지새낀가이신이얘기했서아 이걸 왜 써! 오! 아이 젠장! 아이 컨트롤 이거 툰가! 금방 바꾼 걸 까먹었어! 피가 금방 채워지네요? 이거 뭐죠? 어, 저 뒤쪽이랑 앞쪽이랑 뭔 차이지? 이 키는 뭐였지? 아이템 먹는건가? 아이템 먹는거구나 여기도 이게 있죠? 내려가는 길도 있고 땅떨어지게고 길이 어딘데? 그래서 음, 손 끄지마요! 아나 저.. 컨트롤러 아니 컨트롤이 아니컨트롤아 컨트롤이 안기에 이제 개코야 컨트롤이 안기 알았지? 실수하면 안돼 카타시롤 소비를 하지 말란 말이야 알간? 알간 모르간 아하! 이거 <웃음> 이걸 이렇게 맞네 잠 아이템 사용 어떻게 하는거지? 브이키인가? <웃음> 아! 알키였지 아, 헷갈려요! 아 위쪽이구만 아래쪽 일리가 없지 오케이 저 위쪽으로도 갈수 있겠는데? 아래쪽에도 뭐가 있나? 아이템이 있고, 내려가 볼까요? 일단 올라올 수 있지. 어딘가 좀더 내려갈 수가 있네. 도자기 음, 파편 증오스러워. 이제 저거 쓰는 방법이 없어. 애들이 이상하게 만들었어. 이거 프로메들이? 어차피 일단 내려가볼까? 아 이거 아니라니까? 아..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있어.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이 않는 거이 서성이도 대 숨을 공간이 없으니까 천천히 가보죠. 여기선 다행히 떨어지진 않네. 안 나타나네? 내려가야지 뭐. 어! <웃음> 어, 쏜다, 쏜다! 어이 저거 뭐야! 오! 산탄이야? 오! 아아 어! <웃음> 그래 칼보다 센건 총입니다 여러분 아잠 <웃음> 죽으면 어떡해, 개코잼. 코작 잔머비게 죽으면 어떡해. 아, 경험치. 아, 돈. 아, 내 돈. 내 경험치. 아, Q 아니라니까. 왜 그래, 자꾸. 야, 위. 어! 아, 아, 경치, 경치. 빨리 스킬 여러 가지 써보고 싶단 말이야. 죽으면 안 돼. 미안하다 토마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 요즘에 새벽에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 말을 하면서 못하겠어, 게임을! 아이 컨트롤... 세! 어, 경험치 많이 주는데? 2 9 7어 줬어 어? 이거 저장하는 데가 있다? 어? 꼬밍이 <웃음> 꼬무는 음, 이상이었어 꼬무한 짓이었어 종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이거를 해버리면 쟤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서 다시 잡으면 경험치 뭔주는거 아니야? 어 어! 어디일 지금? 아! 아! 잘못했다! 아이소가 <웃음> <웃음> 또 비비기 나오네 비비기. 어. 안돼 안돼. 이렇게 싸우면 안돼. 아. 아, 제스, 잠깐만요. 이, 두고 보자. <웃음> 너 말고, 아, 이게 인살이 안 되네. 챙이 저거 너부터 너부터 잡아야겠다. 아. 오 경험치 많이 줘. 아. <웃음> 아이 뭐 어디. 고구를 쓰자 뭐야 저왜 안맞아 뿅너 200...몇 주지? 그래 여기서 잠깐 어좀 잡담 좀 하지마, 하면서 <웃음> 오디오로그 좀 해야겠어. 아 싸우는 거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고 어. 요즘 근황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부쩍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바빠요. 바쁜건 좋은데 피곤해서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 자꾸 피곤하니까 아씨 집에 오면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도 워프레임이나 스위치 같은 것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한다거나 뭐 녹화를 한다거나 지금 이렇게 세키로 하는 것도 세키로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렇게 시간에서 하는 것 뿐이고 아... 요즘 너무 다른 그... 스트리머나 이런 컨텐츠에 너무 구식이란 말이죠 제가 하는 방식이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좀 시간이 나면은 운동도 좀 하고 동영상 편집 연습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이것도 약간 시간 핑계 비슷한 것중 하나긴 한데요. 너무 이렇게만 하면은 발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생각해낸 게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요즘에 또 그게 인기래? 아 유행이더래 그게 일상 생활 같은 거 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중에 일기 같은. 저는 다이어리 로그라고 해서 그날 생각했던 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얘기를 할까봐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지내는지. 생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녹화로 하는 거야 짧게 짧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어... 요즘에 그이 브이로그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그 요즘 어떻게야 조회수 올라오고 그런지를 좀알거 같더라고. 알려주더라고 누가. 댓글을 많이 남겨야 돼. 댓글 좀 남겨. 내가 안 뜨는 건 님들 탓이야. <웃음> 제가 안 뜨는 건 님들 탓입니다. 구독자 왜 내가 전에 채널을 파괴한다고 얘기한지 알어 처음에 아무 채널에 구독자가 없는 영상은 홍보를 해야지만 그게 조회수로만 조회수 그.. 게.. 시물에 조회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구독자가 있는 상황에서 조회수가 안 오른다? 이거는 그거거든? 구독자가 안 보기 때문에 이게 그.. 유튜브 채널에 그게 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만 눌러도 되는게 아니고 덧글도 아무 뻘끈이나 상관이 없어 아 개코님 사랑해요 그럼 저도 다, 저도 사랑한다고 덧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남겨줘요 제발 <웃음> 추격배기 내가 뭐 배우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이거 배우고 싶은데 소리죽이기 이것도 배워야되고 와아... 쏙독새 배기 회전하면 나라 들어배는 유파기술 원거리에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이것은 아시나를 섬기는 닌자 속독새 도당의 기술이다 쏙독! 아니 이건 뻑붕이잖아 음, 방출배기 연결배기 지금 근데 류... 유파가 닌자 기술 기술... 아니 닌자 기술이 아니고 아시나류이기 때문에 아시나류를 배울까 저거 해제하면 뭐있지? 오르는 잉어 튕겨내기를 성공시켰을때 체간대미가 상상은 상시효과 패시브 기술이네요 아시나류 내려오는 잉어 오르는 잉어는 튕겨냈을때 튕겨내기 성, 어, 성공 r t 몇 초간 공격의 i g 아 이건 성공했을 때 공격에 의한 i g 데미지가 상상하는군요 아 r 자를 먼저 아 이게 또 이게 고민이 됐네 닌자 기술 다 배우고 나서 이거 찍어보고 싶다 근데 닌자 의수 기술 중에 이거 추격배기도 엄청 좋거든요 좋다고 들었거든요 연결배기 방출배기 핀록 카타시로 소지 상황 증가 공중의순인자 도구. 아, 에마 약식 저것도 찍고 싶고 거꾸로 돌 거꾸로 돌리기 회전하면 알아듣는 원거리에 순식간에 거를 좁히거나 거를둘수 있다. 아, 이거 일단 해볼까? 아, 뭐든지 다 좋아 보여 이거. 어떻게지? 1포인트고 이게 2포인트니가 같이 써 그냥 이렇게 해속독세배기 유파 속독세배기 재빠르게 앞으로 가면서 이게 확 하는 거만 간에 거를 리둘수 있으니까 오... 아 좋구만 돈 엄청 줘. 여기서 <웃음> 잠깐 아 이거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애들 많으니까 얘네 같은 똑같은 애들 많이 나타나니까 이대로 그냥 이제 또 스토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얘네 마저 또 잡고 갈게요. 일단 어이 차. 어이 재밌다. 이거 속독 새벽이. <웃음> 말자. 개 개고양 죽지 말자. 야 이게 불안하다 여기 이게... 잠깐만. 저야 <웃음> 잠깐만 나 까먹은 거 있어. 잠깐만 여기서 돈1 0 0 원만 더 챙겨서 그거 좀 사고 올게요. 잠깐만. 좋은 게 생각났어. 오이. 늘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 할, 할, 이제 새벽에 일을 하면서 어 정말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영상 뭐 녹화를 하면서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되잖아? 그럼 그게 다 사라져요 그 되는 걸까? 지금 당장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지금 생각났고 또 하나 생각난 거는 이 게임이 레인월드랑 닮았다는 거야 세키로가 레인월드를 뺏겼나봐 물론 농으로 하는 얘기지만 뭘 뺏겼냐면은 세키로가 하다보면은 적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될지를 막 가르쳐주거든요 스스로 배우라고 레이놀드 플레이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레이놀드가 보통 그렇게 진행이 돼요 길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 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 이거 1200원이네 아 잠깐만 이거 하...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금성 철벽 대공인산 있어 거기 또 비싸잖아 아 봐요 아바요. 돈좀 모으고 갈게요 그럼 아이구 참 저게 안다? 오호. 어허... 아이, 왜 안다? 게임 <웃음> 닫겠지? 아, 닫는다. 아, 굳이 저 1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구나. 에나 모자 줘. 이 그렇게 좋다게산군야도에 어, 선봉사가? 어, 이 녀석 선봉사가네. 저도 선봉사 가야 되죠. 에서 불선 건너서 절로 갑다 레인놀드 보면 은 그렇단 말이지 길도 안 알려주고 <웃음> 꼬린 지점은 항상 같은 곳인데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지만 은 길은 안 알려주고 적을 어떻게 타파해야 될지 도망가야 되는지 무시해야 될지 정할 수도 있고 다 때려잡아도 되긴 하지만 새끼리로랑 비슷해요 오히려 레인놀드가더 어렵지 음, 그런 점에서 <웃음> 장착해야겠죠 우산장치 철선 금성 철벽을 장치한 의스 닌자 도구 카타시로를 소비에 사용한다 철선을 우산처럼 펴 전방으로 들어오는 적의 공격을 가드한다 또한 가벼운 공격이라면 받아내면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산이다 하단 공격을 가드할 수는 없다 하단 공격이 위에서 우다다다 때리는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 하단이... 아, 제가 근데... 하단이 약점이잖아요! <웃음> 점프를 내가 잘 못해! 마우스 이거 공격이랑 튕겨내기만 이게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렇단 말이지? 아, 어, 이거 비싸네? 미...지의 의순 인자 도구 이기 닌자 도구로 소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가 생겨 이게 뚫리지? 어, 저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바꿔볼까? 어, 어? 아 이게 아 이게 다른 게 이게 나오는 거구나? 미쳤네 나 여태... 나 여태 이게... 패시브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이게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항목이 아예 따로 있네. 이쪽으로 좀 바꿔보자. 야... <웃음> 이런 거 알려지지도 않고 말이야.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낭떨어지게 우기죠. <웃음> 참네. 아, 참네, 진짜. 이거 또 잡고 가자. <웃음> 아, 아! 아이구 아이그 저것도 하담 피할 수 있으려나? 안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이 쏙덕새벽이 정말이 피해지는 것 같아요. 스킬 좀 다시 읽어봐야겠어. 엉거리에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즐겨 쓰는 거대 수리검의 무기로 회전력을 살려 쏙덕새벽이를 구사한다. 이게 히트박스가 변하나봐? 아니, 아니, 아니야! 난갈 거야! <웃음> 날 쫓지 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웃음> <웃음> 정서는 애들이 그렇게 말을 줄은 몰랐는데 아씨 너희에게 좀 스트레스를 풀고 가야겠어 아 스트레스 풀려다가 또 스트레스 받겠다 이거 오이 미친 차기를? 아니 발차기를? 돈을 다시 원상복구해 있어. <웃음> 이게 초반에 많이 죽어도 상관이 없네. 이러면은. 당 들켜버리네요 빨리 가야되는 그냥 미친듯이 백등이다! 잠깐만 여기서 녹화를 끊고 <웃음> 여기 미니보스 있구나 미니보스때부터 다시 짧게 짧게 녹화를 하려고요 어, 편집 안하고 편집하기 귀찮아 난 절대 귀찮은건 하지 않지 저기 또 봅시다.